안녕하세요 에너지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촬영일 기점으로요 저의 네 번째 바디 프로필이 68일 남았어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원래 다이어트하는 거국물는거 아시죠?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젤리랑 초콜릿 안먹었다니까요저 대단하지 않아요?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막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때마침 에브리밀리에서 저에게 슬림 도시락을 지어내주셨습니다 여러분, 이거 광고예요. 슬림 도시락이 총 7종인데요. 무려 3주분을 지원해 주셨어요. 첫 번째는 요거. 요거. 이렇게 7종 총 7종의 슬림 도시락을 3주분을 지원해 주셨는데요. 제가 어 일주일 동안 이 일곱 가지 우선 먹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어트도 맛있게 해야 되잖나 그럼 저와 함께 에브리밀의 슬림 도시락 한번 먹어보실까요? 우선 한 숟갈 먹어볼까요? 이게 330 칼로리니까 진짜 칼로리가 낮은 것 같아요. 우선은 이건 퀴나 영양밥. 오.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리면 돼서 엄청 간단한 것 같아요. 음, 어우, 맛있다. 양념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. 음. 양념이 고추장 매수 같아요. 달짝지근하고, 음. 여기 야채들도. 음! 음. 어, 맛있다 저는 슬림솜시라 그래서 맛은 기대 안했거든요 오 근데 너무 맛있다 감칠맛 나고 아 어, 이거 에브리맨 슬램더샷 처음 먹었는데 양이 되게 적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양도 막 괜찮고 그리고 저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채도 많이 들어있는데 야채가 소스가 되게 감칠맛 나고 고추장 베이스에 달짝지근해요 이거 두부닭 가슴다는 고기는 말해보여 맛있지. 응. 오늘 저 오늘 저녁 끝. 오늘은 이거 가져갈 거예요 잠시만. 와 오믈렛이 우리 엄마보다도 잘 만들었어. <웃음> 되게 반달 모양으로서 되게 예뻐요. 와 오믈렛봐. 아니 제가 오늘 회사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매운 게 당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집에 오다가 이거 떨어져서 이거 사왔어요. 불닭 소스. 불닭 소스밥도다 조금, 조금. 이거봐요 오믈렛. 반달 모양에 너무 예쁘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! 음! 브로콜린 음! 슬림 이에브리밀슬림도시락 그 먹으면서 야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음! 오믈렛 안에 불고기가 들었네 응 <웃음> 음. 감칠맛 나고 맛있어. 막 싱겁지 않아. 근데 내가 야채를 안 좋아하는데, 야채를 맨날 먹게 돼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. 음. 팥들리트런졌어한번 더. 음. 음. 음. 음. 아 맛있다 이게. 왜저녁만데왜 이렇게 매콤하게 땡기지? 그래서 오늘은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먹을 거예요 스리라차 소스 잘 먹겠습니다 음, 음. 버섯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 음. 원래 밥이 냉동밥같은 경우는 좀 푸석푸석하잖아요 근데 얘는 돌리기에 되게 촉촉해요 음. 음. 이 안에서 나물 향이 싹 퍼져요 그리고 버섯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식감이 거게 좋아 응. 너무 빨리 먹은 것 같아 아쉬워 잘먹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도시락은 비프 스테이크. 후, 공기다, 고기. 여기에도 오늘 빠질 수 없죠? 스리라차 소스. 여기도 계란무라이가 들어가 있어요. 어우, 계란무라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. 그럼 먹어볼까? 음. 우선은 버섯부터. 밥한 숟가락. 그러면. 음. 음. 네 제가 사일 동안 에브리빌 슬림 도시락 총 일곱 쪽을 먹어봤는데요 일곱 종류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바로 짜잔. 이거요 오늘 먹었던 비프 스테이크 어,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형한박스테이크 먹는 거 같다니까 와 소스가 되게 달달하고요 거기에 씹는 식감다살아있어오 어, 진짜 최고였어요 어. 저는 이게 에브리미 슬림 도시락이 다이어트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맛을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다이어트 식단이라면 칼로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좀 담백하고 밍밍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에브리미를 슬림 도시락은요 좀 약간 감칠맛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매콤하고 약간 달콤한 소스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부감도 없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채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어서 어 배변 활동에도 좀 도움이 된 건가 이거? <웃음>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이거 4일 동안 했는데 그동안 식단을 이렇게 좀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몸무게가 좀 빠졌어요 아무래도 좀 제가 요즘 홈트도 하고 있고 칼로리도 적은 그에브리미 슬림 도시락 먹어서 붓기가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어, 여기에서 총3조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, 그 중에서 제가 7개를 먹었어요 14개가 집에 있는데 앞으로 회사 다니면서도 14개 점심때 꼬박꼬박 챙겨 먹을까 합니다 음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